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어서 지금 시간이 여러분 새벽 1시 42분입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오늘은 되게 소근소근하게 조용하게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꾸를 하느냐 퇴근이 늦었기 때문이죠 최근을 제가 회사에서 11시에 해서 집에 오니깐 12시 20분 가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씻고 뭐 간단하게 뭐 먹고 하니까 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리 꾸미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왠지 오늘 다구를꼭 하고 자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속닥속닥 하며 바이를 꾸미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끄럽게 하면 은 가족들이 깰 수도 있으니까 조용조용하게 진행을 할게요.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따로 ASMR 마이크 이런 거 사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사용할 다이어리도 A6 사이즈의 다이어리입니다. 일단 속지를 먼저 꺼냈고 오늘 사용할 아이템으로는 오 이거 예쁘다. 이거를 써볼까요? 오, 이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어, 약간 이런 느낌을 해볼까?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느낌? 어차피 가로로 붙이는 게 예쁠 것 같은데 이게 A6 사이즈라서 폭이 좀 좁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이 것도 너무 예쁜데, 다음에 쓰고 음, 오늘의 배경 지는. 옷을 간단하게 잡아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예쁠 것 같네요. 그죠? 오 이렇게 할까요? 오, 이런, 이런 것도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이 있어.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요게 한 페이지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이 풀테이프 바르는 소리가 되게 드르륵드르륵거려서 아,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어지듯 붙여주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스티커일 거예요. 스티커 맞지롱? 스티커지롱? 스티커인데 불투명 스티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투명 스티커를 좋아해요. 왜냐면 뒤에 배경이 아무거나 와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반투명이나 투명은 뒤에 배경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그 스티커 디자인이 묻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조금 이쪽 페이지에 치우치게 붙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붙이고 오 집에 모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형 견출지를 원형 견출지를 붙이고 싶은데 뭘 붙일까? 이색 이색을 위에 요렇게 붙이고 에구머이나 그리고 일단 반을 자를게요. 이렇게. 바르고, 자르는 김에 그냥 타공까지 할게요. 이렇게 일단 자를게요. 잘랐고 요즘에 날씨가 더웠다가 비가 와서 쌀쌀했다가 되게 오락가락하더라고요. 올여름은 좀덜 더운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완전히 막 한여름이 된건 아니지만 작년에는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올해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뭔가 떠들면서 하는 영상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좋고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는 느낌? 그런데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가다보면 영상 자체가 길어지니까 분명히 길어지는, 길어지는? 아, 긴 영상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이 너무 길면 클릭하기가 부담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영상이 긴 것도 확실히 장단점이 있고 영상이 짧은 것도 확실히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음 일단은 오늘의 일기는 뭐 요쯤 약간 요런 데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일기를 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뭔가 어울릴만한 거를 붙이고 싶은데 뭐가 예쁠까요? 어얘 예쁠 것 같아 얘를 일단 이거는 빈티지 티켓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거 까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불투명인데 어! 모기다! 여러분 저 모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 어? 어? 하, 모기가 날아갔다. 다들 모기 싫어하시겠지만 저도 모기 굉장히 엄청 엄청 극혐이라 이상하게 저는 모기에 잘 몰리더라고요. 다른 가족들보다 제가 목에 좀잘 물리는 편이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도 친구들 안 물려도 저는 꼭 목이 물리고 막 그래요. 이거 보여드리면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기에는 약간 스티커 스티커에 가깝다고 생각하실 될것 같아요. 이렇게 뜯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제가 이게 고정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풀려서 보관하기가 힘드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스티커 형식의 마스킹테이프입니다 밖이 시끄럽네요 이 새벽에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 붙이면 좋을 만한 스티커가 갑작스레 생각이 났어요 여기가 아니고 스티커가 이 항공 우편 요 스티커인데 얘는 좀큰거 같고 되게 사이즈가 다양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거좀 작은 편이. 고 이런 것도 괜찮고. 오 이거 괜찮다. 아니면 이 정도 사이즈나 오, 오,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그쵸? 그렇죠? 이런 거좀 작은 사이즈의 스티커를 쓰도록 할게요 얘는 다시 넣어두고 아이달 스티커도 엄청 예쁜데 이런 거어 이거 이렇게 붙일까요 그냥? 어, 너무 예쁜 것 같아 오, 잘 꺼냈다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를 뭐, 얘는 아닌 것 같고 뭐랄까요? 이게 근데 약간 색 톤은 잘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톤이 어? 어? 모기 여러분 제가 모기를 잡게 아, 아. 아 모기 못 잡았어 아 너무 슬프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안에 저 모기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 장애가 시작됐습니다. 요거를 할까요? 아니면 이 파란색을 할까요? 저는 다이얼 꾸미기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눈으로 볼때잘 모르겠으면 이 카메라 화면으로 보거든요. 근데 또이 카메라 화면을 보고,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은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해. 일단은 이게 난것 같아서 이거를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집안에 모기가 있으니까 모기 물릴까 봐 겁이 나요. 제가 작년에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던 건지 모기 물린 게 알러지가 올라와서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알러지란 게, 알레르기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더막 올라오잖아요. 제가 진짜 단한 번도 그적줘없는데 모기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병원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붙이고, 이달 스티커도 뭔가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느낌으로 그대로 붙일게요 뭔가 이게 예쁠 것 같아, 그죠 이런 식으로 붙이고 어, 너무 예쁜데, 오늘 생각보다? 오늘 사실 크게 계획에 없던 다이어리 꾸미기라서 하고 타공을 먼저 해줄게요. 근데 뭔가 이 새벽에 이렇게 혼자 사부작되고 있는 게 왠지 기분이 좋기도 해요 남들 다잘때 뭔가 요런 게 요런 게? 뭔가 이렇게 <웃음> 취미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렇게 하고 여기에 다이어리 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긴 해서 어떤 걸 했을까요? 음...후보... 후보 첫 번째 두 번째 하려 그랬는데 갑자기 갑작스럽게 생각났어. 바로 이 편지지. 아, 근데 이거 너무 너무 비슷한 톤인가? 색감이 그러면 이것도 있지요. 아, 이 편지지 너무 예뻐요. 그죠? 약간 이런 한지 느낌이 참 예쁜 것 같아. 일단 예쁘니까. 한번 찢어서, 여기 이렇게 쓸게요. 여기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쪽에 뭘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이 이, 이, 이, 이, 이, 어. 이 아날로그 영수증은 이렇게 붙일까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전 이렇게 약간 종이들이 덧대져 있는 느낌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 왠지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입니다. 물론 그 다꾸 영상을 찍을 때는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취미생활이라서 다른 영상 찍을 때보다는 뭔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긴 했는데 오늘은 뭔가 더 편안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시간대가 지금 새벽이고 해서 그런가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하고 위치가 이상한 건가? 여기다 붙일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음.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스티커 뭐 이런 스티커도 있으니까 오우 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마테 말고 마테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잘날수 있도록. 이렇게. 응. 예쁘다. 여기를 써야 할것 같은데, 일단 날짜를 세울게요. 날짜는, 다이소 롤링 스탬프를 사용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15일이네요 벌써 15일이야 세상에나 7월 15일 날짜를 여기다가 찍고 그리고 제 생각엔 여기도 뭔가 글씨 쓰는 것보다는 도장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 사이즈에 맞을만한 도장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거 아니면? 이것도, 어, 이 정도 하면 딱 맞겠다 이거를 찍도록 할게요 검은색 잉크에 톡톡톡톡 레터링 스티커를 오, 아 근데 너무 빽빽이 느낌인가? 좀 작은 걸쓸걸 걸 그랬나 도장을? 그죠? 아 이걸 쓸걸 그랬나? 괜찮아요. 오케이. 아러 오늘 일기 쓸 때가 없는데,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티커. 어, 근데 이것도 예쁘다. 분위기가 굉장히. 정말 남다른 이런 비슷한 풍경 스티커가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예쁘죠? 근데 뭔가 이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그죠 엄청 예쁘죠? 뭘 했는데, 이거를 조금 잘라서 같이 붙일까요? 괜찮으려나? 필요만큼 잘라서. 아 너무 고민된다. 그냥 붙일 것인가? 아니면은? 어, 뭐 이렇게 같이 붙일 것인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붙입시다. 이런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요 정도에다 이렇게 도록 하고 어, 여기 밑에 저꽃 스티커 같은 게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아파 스티커도 좋고 이런 것도 예쁘겠다 그죠 이렇게 칠고 여기에 자아 봤자 이정도라서 이정도 너무 크고 이것도 크고 그나마 이게 좀난것 같기도 하다 어 이제 이것을 그럼 쓸 것인가 말 것이냐인데 어 이거를 이렇게 쓰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콜라주 같은 느낌도 있고 아, 여백임이 이런 거를 진짜 몰라요. 저는 이상하게 막 이것저것 많이 붙이는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여기... 오, 이거 여기다 붙여도 예쁘다. 그죠? 오, 이거 약간 의외의 발견인데, 이거 여기다 붙일까요? 이렇게 괜춘하쥬. 계획이 없었지만, 이... 육각형 견출지는 이곳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완전 딱인 것 같네요 붙이고 다공을 하고 그럼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네요 한 40분 가량 한것 같은데 몰라요, 또 영상 너무 긴것 같으면, 그냥 중간에 배속으로 빨리 감기 해버리고, 음악을 넣고 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를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밤 늦은 시간이라서 제가 되게 소근소근거리면서 촬영을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처음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실지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오도록 할게요. 안녕! 빠이!